또 세제 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바라이어티고다후 팝콘 판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 얍! 짜잔! 짜 <웃음> 예니야, 네, 냥 우리가 이번 시즌 첫 주제로 마블과 DC 캐릭터 전투력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어... 워낙 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다 보니 누가 가장 강한지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꼭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전투하면 떠오르는 마다 뭘까요? 전투. 너무 깔아져 있죠? 네. <웃음> 예, 질문이라고 하기좀 그렇잖아요 <웃음> 그렇습니다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아... 일본의 대표 만화입니다 드래곤볼인데요 만화 속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끊임없이 강해지기 위해 뭔가 노력하고 드래곤볼의 전투력을 항상 갑롯을 아... 박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수록 더센 캐릭터들이 나와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드래곤볼의 최종 보스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함께 보이시죠. 보시죠! 드래곤볼 시리즈의 초창기라 할수 있는 제21의 천하제일무도대회 편 당시 전투력입니다. 무천도사의 전투력이 눈에 띄네요. 비록 지금은 존재감이 미약해졌지만 등장 당시 카리스마는 무시무시했죠. 선우공을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제키춘으로 변장을 하고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달을 보고 거대 원숭이로 변한 선호공 전투력이 860까지 상승합니다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로 달을 파괴하면서 겨우 수습됐습니다 원! 22회 천하제일 무도대회 편입니다. 거북선 임류와 대립하는 학선 임류 제자들이 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아, 어, 선호공과 천진반의 전투력이 무천도사보다 세네요. 확실히 천진반은 인간을 초월하는 강함을 보여줬죠. 비공파을쓸 때의 전투력은 210까지 올라갑니다. 피콜로 대망왕 편입니다. 드래곤볼을 모으던 피라후에 의해 봉인풀린 피콜로 대망왕이 처음 등장했죠. 전투력이 260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호공은 적이 강해질수록 강해지는 전투민족 전투력으로는 막상막하지만 어차피 승리는 선호공 드디어 진짜 피콜로가 등장하는 마주니어 편입니다. 다시 태어난 피콜로의 전투력은 무려 698. 하지만, 신들에게 수련받은 오공에게는 안되겠네요. 피콜로의 지구정복은 단념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초로 선오공 외에 싸이어인이 적으로 등장한 에피소드죠. 싸이어인 편입니다. 싸이어인이자, 선오공의 친형 라데치가 등장하는데요. 마침 지구정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피콜로가 라데치의 강력한 힘을 알아보고 손오공과 힘을 합칩니다. 라데치의 전투력을 보니 왜 그렇게까지 힘든 전투를 치렀어야 했는지 납득이 가죠.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준 것은 라데치입니다만 라데치의 숨통을 끊는 데 성공한 피콜로의 비기! 하지만, 라데츠를 무찌르기 위해 오공의 희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는데요 이를 어쩌면 좋죠? 라데츠가 사망할 당시 예언했던 사이어인 네퍼와 베지터가 지구로 쳐들어오는데요 선우공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저승에서 개왕신을 만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련을 하고 개왕권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지터의 전투력은 선호공의 개왕권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음에서 살아온 선호공을 이길 순 없습니다. 크리링의 도움을 받아 원기옥을 완성한 오공은 명실상부 최강의 사이어인이 되기 때문이죠. 나메크 편에서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나메크별로 전투무대가 바뀝니다 드래곤볼을 노리고 쫓아온 프리저의 부하 자봉과 베지터가 맞붙게 되는데요 베지터는 우월한 전투력으로 자봉을 압도합니다 프리저는 부하들이 패배하자 기뉴 특전대를 부릅니다 기뉴 특전대를 부릅니다 기뉴 특전대는 하나하나가 강력한 돌연변이 단순 전투력도 대단했지만 특수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뉴는 특출나죠 베지터와 크리링, 손오반의 힘으로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우주선에서 100배 중력으로 수련하던 오공이 남의 그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차피 승자는 선오공! 드디어 드래곤볼 역사상 손에 꼽히는 강적, 프리저의 등판! 역대 최강의 전투력으로 감히 비견할 만한 상대가 없는 그야말로 최강인 것 같은데요. 드래곤볼의 꽃이자 상징인 초사이어인입니다. 1억 5천만의 전투력을 기록하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힘 따위는 티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부응하듯 프리저의 전투력 역시 1억 2천만을 넘어버리는데요 안타깝게도 프리저는 풀파워를 낸후 점점 약해집니다 급기야 소호공에게 굴욕을 당하며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자승자박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드래곤볼 전투력 순위 이제 절반을 달려왔는데요. 기영 기모는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다음 장면 보러 가 같이 기를 한번 모아보죠. 네, 좋아요. 지금부터는 초사이어인을넘어서다 전투력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 프리저가 쓰러지고 베지터를 포함해 남메크별로 갔던 지구인들이 모두 지구로 돌아왔지만 사이보그로 개조된 프리저와. 그의 아버지 콜드대왕이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초사이어인 트랭크스의 손에 간단히 제거되죠 그리고 트랭크스는 인조인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미래로 돌아갑니다 수련 끝에 초사이어인이 된 베지터의 전투력은 손오공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인조인간 18호라는 복병이 등장하는데요 인조인간의 무한치력에 손가락 하나로 별을 파괴하던 베지터는 불쌍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참패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18호보다 강한 인조인간 17호도 있다는 사실! 셀 게임 편입니다. 드래곤볼에서도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악당인 세이 등장하죠. 이에 대적하는 천진반 역시 지구인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는데요. 셀2에게 신기공포를 날려 꼼짝도 못하게 제압하던 장면은 지금봐도 명장면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전체 셀까지 등장하는데요. 인조인간 17호와 18호를 흡수하고 완전체로 변신했습니다. 이로써 최강자가 된 셀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셀게임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손오공 일행은 셀을 이기기 위해 수련을 거듭하죠 결국 궁지에 몰린 셀이 지구와 함께 자폭을 시도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공은 또다시 죽음을 선택합니다 손오공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셀이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손오공의 순간이동까지 배워서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잃은 손오반의 분노가 폭발! 결국, 셀의 숨통을 끊어놓는 오반은 손오공까지 초월하며 1 1 5개의 전투력을 기록! 드래곤볼의 최강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 드래곤볼의 명장면 중 명장면! 초사이어인 투인 오공 대 베지터의 전투입니다. 바비디의 농간에 의해 베지터가 마인베지터가 되면서 선오공과 대적하게 된 것인데요. 오공과 베지터가 싸우면서 받는 데미지가 고스란히 마인부우의 에너지가 되어 마인부우가 부활하고 맙니다. 전투력은 무려 250억! 순식간에 개왕신과 오반을 전투불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에서 선호공은 뭐다? 초사이어인 쓰리가 되면서 경의적인 전투력을 기록합니다. 이번엔 슈퍼부우와 개왕신의 수련을 받은 선호반의 싸움입니다. 형 가는 데 동생이 빠질 소냐 손오천과 트랭크스의 퓨전 제간둥이 오천크스의 등장입니다. 거기에 초사이어인 3로 변신! 이때 슈퍼부우는 놓치지 않고 오천크스와 함께 있던 피콜로까지 흡수! 1,100억의 전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오반이 나섰지만 5반까지 흡수한 부우는 무려 1,300억의 전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웃음> 결국 영원한 앙숙이자 라이벌인 손오공과 베지터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합체를 하죠. 베지트의 등장입니다. <웃음> 대게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던데 어째 이 집안은 반대인 것 같네요. 마인부와의 대결도 최종장에 이르렀습니다 초사이어인 3가 된 선오공의 전투력은 300억! 그러나 무한히 재생되는 키드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필살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때문에 베지터가 선오공을 대신해 시간을 벌고 그동안 오공은 원기옥을 모읍니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오공은 차마 반죽음이 된 베지터와 함께 있는 키드부를 향해 원기옥을 쏠 수는 없었죠 바로 이때 드래곤볼 사상 최강의 행운을 가진 남자 미스터 사탄이 티끌같은 전투력으로 베지터를 안고 달립니다! 덕분에 오공은 원기옥으로 최종 보스를 깔끔히 소멸시킵니다! <웃음> 그동안 거짓말과 허세로 위기를 모면하던 미스터 사탄이 정말 자신의 용기와 행동으로 지구를 구한 영웅이 되죠. 드래곤볼 시리즈의 최강은 어쩌면 지구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닐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드래곤볼! 전투력 순위가 모두 소개되는데요. 어땠어요 A냥? 아, 파워가 막, 백억, 막, 천억을 넘어가니까, 아, 너무 어지러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 정도로 만들 생각을 안 하다가, 세계관이 너무 커지니까 아 이게 숫자의 단위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순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시리즈, 드래곤볼 슈퍼에서는요, 12개의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소멸시킬 수 있는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아 등장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하세요 출력 야! 通信ケーブルでモンスター取り替えっこ